첫째, 실수일까요? 둘째, 일부러 져준 것은 아닐까요? 셋째,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진 것일까요? 넷째, 그것도 아니면 어떤 의도와 목적, 수많은 좌파 카르텔이 개입된 기획의 결과물인 것은 아닐까요? 대정동 비리와 관련하여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50억원 클럽의 멤버인 곽상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인데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재판부 판사들 개개의 일탈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지만 곽상도를 기소한 검사가 누구였는지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이번 판결에 어떤 음모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판결은 장차 윤석열 정부에 몰아칠 검은 목구름, 좌파 카르텔 전체의 총공격의 서막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온몸에 전유려고 소름이 돋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대를 성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팩트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곽상도와 대정동 김만배는 성균관대학교 동문이면서 절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둘째 곽상도의 아들이 김만배의 천하동인에 취직한 것은 이 같은 두 사람의 인연과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절친 김만배 회사에 넣었다는 자체부터가 어떤 목적이 있었음을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셋째 곽상도가 국회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장동 개발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재판부도 이미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넷째 곽상도의 아들이 불과 25일 때 천화동인에 입사해서 6년 후인 31살 때 퇴직하면서 받은 금액이 50억 원이라는 것인데 이 정도의 금액은 대기업 사정을 지낸 후 퇴직하면서 받은 역대 최고의 퇴직금 랭킹 4위에 해당할 정도의 거액입니다. 불과 연봉 4천만 원을 받던 대리급 직원의 퇴직금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파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점 역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영학 녹취록엔 김만배 씨가 곽상도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이름이 곽병채인데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병채가 아버지 곽상도 의원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머리가 아프다. 병채 아버지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여섯째, 이 대화가 있은 후 김만배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곽상도의 아들에게 퇴직금조로 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의 흐름에서 어떤 심정이 가지 않으십니까? 곽상도가 자기 아들을 김만배 회사에 꽂았고 곽상도는 국회의원으로서 김만배 천화동인의 뒤를 봐주기로 했고 그래서 곽상도는 뒤를 봐준 대가를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곽상도 아들 곽병채에게 50억이라는 대가를 지불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이번 재판부는 이게 뇌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지금부터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별겁니까 법도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법인데 여러분이 상식의 관점에서 이 판결이 타당해 보이는지 아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판부도 50억원의 퇴직금 은 이례적이라 할 만큼 과다한 금액 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재판부는 곽상도가 당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데 비추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셋째 재판부는 아들이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 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까지 판결문에 기술했습니다. 이 세가지는 사실상 뇌물죄의 성립 요건이라 할수 있고 재판부도 이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재판부가 무죄의 근거로 지시한 판결문의 내용은 속된 말로 골때립니다 첫째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결혼해서 따로 사는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점. 둘째 아들의 50억이 피고인 곽상도에게 일부라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이두 가지 논리를 들어서 재판부는 이 50억이 곽상도의 내물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무슨 법논리가 이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 아무리 법마인들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식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바로 곧바로 척하면 척 느껴지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남입니까 법적으로도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물려받는 법인데 이 같은 부자지간의 상속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 곽상도 재판부는 한마디로 결혼한 자식을 제3자 다시 말해서 남으로 본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가사 100번 양보해서 아들도 결혼하면 제3자로 보는게 옳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곽상도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이놈의 나라를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사법부마저 이러니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썩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구석이 없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들 재판부만 탓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이번 곽상도 재판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곽상도를 기소한 검사가 누군가.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 보니 소름이 돋습니다. 김태훈 검사. 이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 총장 징계를 주도한 사인방 이용구, 이성윤, 이종근, 김태훈 이네 명의 검사들 중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김태훈 검사를 좀더 파고들어 조사하다 보면 또 다른 사실이 또 다른 충격적 사실이 우리의 뒷목을 잡게 합니다. 그는 1971년 충북진천 출생으로 현재 나이 53세 대학시절 민족해방 nl계열의 운동권 출신으로 1991년 5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소속으로 자유민주당 해체와 공안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서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바 있습니다.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가 좌파운동권 세력과 동일한 색깔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느껴지시냐 그 말입니다. 판사는 원래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에 의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주장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판사가 함부로 유죄를 때릴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검사가 어떻게 했길래 이따위 판결이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검사는 당연히 피고의 유죄를 이끌어내서 그를 단죄함으로써 국가 국민을 범죄 피해자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김태훈 검사가 판사에게 어떻게 했길래 우리 국민 모두가 유죄가 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곽상도 재판에서 무죄라는 완패를 당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실수일까요 둘째 일부러 져준 것은 아닐까요 셋째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진 것일까요 넷째 그것도 아니면 어떤 의도와 목적 수많은 좌파 카르텔이 개입된 기획의 결과물인 것은 아닐까요 검사람은 당연히 알선수재 혐의를 치밀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와 법리를 재판부에 제대로 똑바로 들이밀어서 유죄를 받아 냈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했냐 이겁니다 곽상도가 무죄면 그 사람 한 사람 무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대정동5 0억클럽에 언급된 그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이재명의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셋째, 이재명을 비롯한 대장동 개발 비리에 얽힌 인물들 모두에 대한 법리 싸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태훈 검사가 유죄를 받아내지 못한 것이 뭔가 찜찜하고 의심스럽고 이것이 좌파 카르텔에 보이지 않는 음모가 총력전을 펼치면서 개입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부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라 추측만으로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뭔가 기분 나쁜 기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해 윤 대통령 정부로서는 극도로 조심해야 할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는 7월 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좌파 민주당 세력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한가지만 걸리기만 걸려라 그렇게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기분 나쁜 먹구름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도록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왔지만 윤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족과 행복하게 살자고 이 나라 잘되자고 좌파들이 설치는 거 보지 않자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선 개입이다 뭐다 여기저기서 시비를 걸고 하지만 일이 이미 벌어진 이상 이기고 봐야 됩니다. 비난이든 비판이든 그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친윤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로서 윤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남아 당내 기반을 확실하게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제2의 이준석 같은 자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미 겪어봤듯이 윤 정부는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내년 4월에 22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통령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든 자유 우파정부입니까 우리가 뽑았으니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지켜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져가던 이 나라 윤 대통령을 밀어서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철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